Are you ready? l Let's Let's yeah!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지민이 형찮생겼어요 손가락 조심하고. 손가락 조심하고. 형, 하고. 형, 근데 밑에 거 설명해서 위에 이렇게 다 잘리고 있 어, 오케이. <웃음> 어, 저 지민씨, 건들면 안 돼요. 아바타 가야 돼요. 지민아, 손 모아. <웃음> <웃음> 가만히 있어요. 뭔데요?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두려움 어떻게 타이밍 잘 봐요, 타이밍. 너무 타이밍가 너무 빨라요. 두려움. 어, 오케이. 아, 아, 아 잠깐 오, 와, 야, 와, 무섭지? 와, 야, 무섭지? 와, 대박이다. 뭐야? 와, 이거 진짜... 아, 이거 아이 야, 무섭지? 아, 이건 놀람 아니야? 아, 야, 무섭, 무서, 무섭지 무서, 뭐예요? 야, 무섭잖아. 아, 무움이랑 놀람은 아, 다 아니. 무섭지, 무섭지. 아, 이거 진영 평소에 놀라... 무서울 때 나오는 표정 그래, 아, 놀라움이다 나 놀이기구 탈때 저래요 아, 나저 인정이다, 저거 형, 생각해봐, 너빠 빨리 요형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소스 집어넣어가래, 그냥 아, 지금 나쁘진 않네 어우, 야 오, 냄새 좋아, 냄새, 냄새 좋아, 냄새 좋아 한번 맛봐, 그리고 짜다 싶으면 은 망한 거고 오, 오케이. 오케이, <웃음> 야. 자, 없는 이 봐봐. 오우 야. 자 오케이, 제이오 제이 오케이, 제이 오케이, 오 자. 이오잘이같케 오케이, 이오 오케이, 오케이, 아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오이오케 I can't make it, I can't it right. <웃음> <웃음> 아, 진짜, 아, m 진짜, M 박자를 쪼개버리네, 이친구 박자를 가지고 놀아버리네 두 분은 맞으으니까이점 계속 봐야, <웃음> 이거 깜빡 할때 빠... 뛰면 안 된다는 그니까. 아 슈가 형, 근데 진짜 잘 봐야 돼요, 얘나 형, 나 지금은 진짜 지금 진짜 못 하긴 한다 민망 민망? 민망이 뭐지? 민망 어떻게 해? 민망 지금 되게 민망해 봐요, 그거예요 <웃음> 아 잠깐 달건지 <웃음> 아, 말라고 아 뭐였지? 어, 야, 민망해, 아 민망해 야, 아, 너네테말 이... 내가 못 봤잖아 아 이거 민망 아니잖아, 솔직히 아니, 민망이지, 진짜 야, 뭐? 야, 야, 민망해, 뭐? 민망 뭐, 뭐? 놀람 아니야, 놀람? 네? 황당? 황당 어떻게 해? 황당? 오케이, 황당 어머, 황당해 아니, 황당 장착했다 완전 황당해 아, 오, 귀여워 이밍이 나, 황당하지? 왔다, 왔황당이지 야, 황당해, 황당해 와. 아, 그래. 황... 아, 진영, 형... 이거, 아, 진영. 표 진영, 다 똑같아요. 진영, 이거 아니에요. 황당 아, 아, 황당 달라. 아, 진영, 이다 똑같아요. 솔직히, 아, 이건... 아, 솔직히 이거... 황당하면 이 정도. 황당하잖아. 야, 근데 아, 아 황당한 형, 황당한 얘가 더, 더 황당해요. 얘가 더. <웃음> 아, 진영, 황당. 야, 얘가 야. 더 황당해요, 밑에. 퇴행. 야, 황당이지 야 솔직히 이거. 진영 황당하면 솔직히 아니야 아까 놀라면 이거 꺼지. 놀람이고 자 전거 보여주세요. 아까 드어잉이랑 똑같아. 전거도 놀람이. 눈이가 너무 잘생겼네. 지금 연속 세 번. 아니야 눈의 각도가 달라. 봐봐 다, 어, 다 똑같아. 달라 봐봐. 달라 어. 달라. 아 똑같잖아 아까 그거랑. 아, 미묘하게 다 달라. 아, 다다르지 아, 아, 다르지, 뭐, 다 달라 다 야, 달라. 황당하은 아니다 솔직히. 야 이게 어떻게 황당이야? 아 황당, 이거 황당이지. 야야 윤기가 어떻게 황당해? 이거 황당해. 아이고 황당 이렇게 써있잖아요. 약간 약간 어이가 없는 느 난 모르겠다 지금 약간, 허, 허, 이거 가, 감독님 판단에 맡겨야 돼, 이거는 야, 어디서... 자, 전국 씨 올라가 주시고 누가 제일 잘 맞췄냐? 파다지자파 파파 파, 파, 파, 파 파, 로 넘어가, 파로 넘어가, 파로 넘어가 자, 10분 멤버 체인지, 렛츠 굿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비켜 아, 이 뜨거운 물로 씻고 있냐, 아우 소독, 소독, 소독. 이제 속도좀 올라간다, 애들. 좀 이, 이, 적응이 됐나 봐. 네가 그 제육볶음을 먹는다 생각하고 잘라. 네가 제육볶음을 먹는다 생각하고 잘라. 아니, 큼지막하게, 큼지막 아니, 아니, 아니,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멈춰. 그, 이, 너손 이렇게 한마디 펼쳐봐, 태영아. 한마디 펼쳐봐, 태영아. 나? 한이 뭐냐, 이게 뭐냐, 이게 10cm 재 봐, 손으로. 그렇지. 손으로 10cm? <웃음> <웃음> 나, 이게 20cm야. 5cm, 5cm 5cm? 5cm, 5cm, <웃음> 됐어 그만... 아니, 7cm, 7cm 아니, 7cm, 어떻게... 그만하게, 잘라 <웃음> 오케이, 그만하게, <웃음> 오케이, 좋아 아니, 형, 고추해 <웃음> 아니, 뭐야, 그만하고 이제 <웃음> 어떡하냐 그만 끼라고 힘들다고 <웃음> 형, 제가 뒤에 <두> 있을게요 <웃음> 제사, 가 <지금 웃음> <지금 행동하는 웃음> 오케이 자, 제가, 제가 뒤로 갈게요, 제가 뒤로 갈게요 갈게요 <웃음> 자, 뒤로 갈게요 <웃음> 오케이, 자, 받아, 두고 받아 아이자, 아 일부러 그러냐고. <웃음> 미안다미안다미안다아 <잠, 웃음> <웃음> <미안하다. 웃음> 일부러 그러지 <웃음> 아니 아니. 우리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거야. <웃음> 야, 이래요? <웃음> 바로 해, 바로 해. <웃음> 너무 잔기하잖아 나가서 <낙락을> <웃음> 그렸어야지. <웃음> 아 이건 진짜야, 여러분. 이건 제가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주는 거예요. 바로 샤오런의만큼 <웃음> <바로 차원의 웃음> 거저 주는 거 없었다. 나 김석진인가 제이홉인가 빨리. 짜이홉제이야 <웃음> <웃음> <그거 아니야? 웃음> 김석진 호. 김석진 아니, 김석진. 뭐. 이사.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돼. 수만큼와어렵네아 어이. 만감. <웃음> 야, 그게 무슨 난감이야, 인마 <웃음> 아, 씨 아, 오케이, 이제 감 잡았어 야, 얘 뭐야? 어, <웃음> 근데 남중이는 남중인은... 김은... 아니, 바스트가 아니야 아, 그래? 어, 아니, 김이다. 아니, 이제 알았어 아니, 바스트 기준을 좀 좋아하고 가자 <웃음> <이제> 알았어 바스트 허리 위 명치, <웃음> 명치는 <웃음> 나오자, 적어도 가슴 정도까지 어, 나와 명치까지는 나... 나오자 오케이, 간다 아니, 난감하라고 <웃음> 했는데 왜 V 하고 있니? 미소 야, 남자, 가자 바스트 간다 으 <웃음> <웃음> 오, 미야 오, 미안 짜렸어, 아. 아. <웃음> 짜렸어, 짜렸어, 짜렸어, 안 돼, 안돼 안 돼. 아, 진짜 얼굴 아, 짜렸어 형, 아, 나잘게했는데 너무 웃었는데 야, 귀신이야? <웃음> 다음, 다음, 천장에 얼굴 꽂혔잖아 어. 야, 근데 진짜 머리 바뀐 거 같아, 머이 아, 미치겠다 다음 어떡 사람, 저... 아, 저... 마늘 빻는 쪽에 넣어, 넣어. 마늘 빠는 통에 넣어. 자, 지민 RM 채. 마빠는 쪽에 넣어. 마늘 빠는 쪽에 넣어. <웃음> 빨리 넣어. <웃음> 야, 마늘 빠는 <빻는> 통에 넣어. <웃음> 넣어. 넣어. 빠. 빠. 이러 너무 귀엽다. 어. 처음 처음 해봤어요. 이거 해보면 재밌네. 자다 빠지셨으면 양파 썰자. 5분 지났습니다. 자 갑니다. 야야야야 <웃음> 아래 야, 야, 야, 야. <웃음> 땡땡손, 땡땡손이 너무 웃기다. 자한번 해봐도 되냐? 한 <웃음> 번. 어뭐야자자 봐주세요. <웃음> 아, 야, 어렵다. 야, 우리 진짜 어우어려워 <웃음> <웃음> 야, 들어프라이빗 복병이다. <웃음> 자, 오케이, 서브. <웃음> 아, 소리가 나박 <웃음> 그렇게 들지 말고. <웃음> 형,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웃음> 이렇게, 이렇게. <할것> <웃음> 네. 자, 갈까요? 이, 이걸로 바꿔 이길 수 있을 것 하면, 같아요. 어, 제대로, 제대로. 자, 이거 무게가 있어요. 준비됐어? 자, 안 받는다 했다. 카메라. 하 자. <웃음> <웃음> 야, 스파이 아니냐 너? 소리만큰뭐예요 <웃음> <웃음> 형? 소리만 크면 뭐예요, 형? <웃음> 내가, 내가, 내가 뒤에 있을게 l i n g you, we a r 가 proud of you. Why go to t 어 e top? Samu? Samu? Samu? s a 맞춰이 이거 a l 태블릿 p c 같지 않나? 태블릿 p c 뭐지? 뭐지? 무슨 I w 서 여기 맛집인데? you w 이거 t 아요 go. o 아요 y okay. o 이 a y 아 k a y Okay, o k 이 y 러브메이지 k a y Okay, o 오케이 Okay, okay. 이 k a y o k 박장대소. <놀림> 치열해, 치열해. 오! 아, <놀림> 아 제가 죽였어. 야. 아, 아이 아, 타이밍 같이 너무 어렵다. 야, 야, 지미야 지민. 너 잘한다. 지민아, 잘하네. 아이, 그럼. 지미 에이스네. 맞 <놀림> 지미 지민, 에이스네. 아저 타이밍 잘 봐야겠다. 에? 진짜 삐졌어. 삐졌어. 삐침. <웃음> <웃음> 15회, 15회. 야, 야, 야, 제오 오케이. 아. 라 슈퍼, 라 슈퍼. 야, 제요 초차사. 오케이다자 자, 할게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어, 뭐, <어디야? 웃음> 어, 왜 이렇게 원이작 <웃음> <제오! 웃음> <웃음> <목소리> 자 불꽃 서브로 이긴다 형님 오케이 okay, 가자 어. 가켜. 이내 승부처가 4 점이라 했지. 간다. 오케이 okay, 자. 준비자. 지민아 오케이 좋다 넘길게 하나. 둘. 야야 둘. 야야야. 야 어깨 트레이닝났다. 어깨로 트레이닝. 야, 못 받을 건 <웃음> 놔두라고 내가 나라도 잡기 뒤에서 쏠리쏠리소리 아. <웃음> 아니, 누가이아 <누구>, <웃음> 네가 아, 자세상 불리하다니까 그 우리한테 5점 주고 시작해야 돼 그러면 한명 뺄까요? 무한 <웃음> 돌진 보여줄게 너무 힘들어. 강추자입니다. 어, 떨어졌다 아니야. 진정해, 진정해. 소리 소리. 아, 대0 아니야, 아, 오늘, 어, 원래 삼동주 시작하는 거야? 맞아, 맞아. 3삼부터지 원래 원래 승부는 부터 아, 우리 3 명이니까. 오케이. 어. <웃음> 웃지마, 웃지마, 정신 차려. 정신 어. 차려. 오, 오, 오, 오, 오, 오. <웃음> <웃음> 아니, 뭐 예상도 못... 아니, 가슴 트래핑을 하는데 로 가? <웃음> <웃음> 저아버미치고 저 아니야. 진짜 너무 웃기잖아. <웃음> 아, 미치겠다. <웃음> 일부러 웃기려고 작작하는 거잖아. 근데 <웃음> <야>, 너 부끄러운데? <웃음> <웃음> <웃음> 소리, 소리. 아, 미치는데 진짜. 자, 아, 자, 자 이제... 이제... 몰라요. 설마 모르는 제목이요 <웃음> 자, 일단 제목. 제목. 제목이에요 <웃음> 아, 오케이, 오케이. 들 아, 김김선씨봄 날. 오, 봄 날. 봄 날, 봄김봄 날. 김씨김 야, 이거 냄비 뚜고을습니다냄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놀라> 아니, 오케이, 넘겨 오케이 나, 나, 넘겨, 넘겨, 냅둬 냅둬 그렇듯 오케이, 오케이 정우아 자꾸 지는척 하지 말라고 <웃음> <웃음> 아, 진짜 아니, 몸이 몸이 그래, 내 몸이 미안하다 아니, 자꾸 지는척해 튕기, 튕첫 번째 라운드 준비됐어? 주, 자, 이, 이, 이런 거 해줘야지, 그래도 <놀라> 어, 잠 <놀라>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해줘야지 <놀라> 형은 눈빛 싸움으로 대신할게 됐어, 자 갈까요? 앞에서 좀 빨리 빨리 움직여 오케이, 자, 온다좋아 어, 어, 기합 한번 어, 놓고 하자 하나, 둘, 셋, 다음 백진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백진! 백진! 자, 하나, 뭐야, 뭐, 우리, 우리 백진, 뭐, 아니지, 백진 아지 우리가 백진이야, 우리가 백진? 백진이야, <웃음> 백진이야. 우리야 우리 석백이야, 석백 석백, 석백, 알았어. 석백, 알았어 자, 하나, 둘, 셋, 석백, 석백. <웃음> 자, 하나, 둘, 셋, 백진 가자 자, 먼저. 가자. 네, 바로. 바로. 바로. 오케이 오, <웃음> <웃음> 오케이 자! 밀번호아자 헤어가 왜요 헤형형 형. 형, 형, 형. <웃음> 오케이. 가왜형 헤어가 왜야가왜가요헤가요 헤어가 왜요 네 아, 아니 미생 아니 아 웃는다. 아니 튀길래 아니 튀길래 아니 튀길래 아니 튀길래 아니 튀길래 아니 튀아 아니 튀길래 아, 아니 튀길 아니 튀길래 아니 튀길래 아니 튀길래 아니 튀길래 아 아니 튀길래 아니 튀길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정구가 계란 양 많으면 숟가락으로 떠서 좀 버려. 태영아 전달해. 태영아 전달해. 야 숟가락으로 버려. <웃음> 아니 아니인데 왜? <웃음> 아니 다다 다 생각하고 숟가락으로 버려면 전달하면 멀버리는 <웃음> <뭘 버린다니까? 웃음> 그대로 떠가지고 버이데게 그대로 떠가지고 퉁짜래? <웃음> <순찰은? 웃음> 아 너무 웃기다. 지금 몇분다고볶꿈은뭐 아, 38분 40초. 딴딴딴딴딴딴딴. 이 불도 이렇게 타 왔는데. 아, What? 아 어, 지금 지금 마리를 지금 시전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무릎 빠았어이 와중에. 이 와중에, <웃음> 와중에 한번 <웃음> 무릎 잡고 있는. 아, 괜찮아? <웃음> <웃음> 괜찮아? 마리가. 아, 호가 너 한번 해. 저가 하고요. 나 서브 잘해온데. 형 근데 서브 이쪽 말고 이쪽, 여기서 이렇게 줘요. 왜왜 왜 그렇게 줘야 되지? 원래 룰이 그렇게해 아, 그래? 동네 배드민턴에 무슨 룰을 따지고 있어? 야, 라켓부터 룰 아니야 거기까지 어, 아, 안 가, 그리고 오, 어, 잠깐만 <웃음> 아, 이건 서비스 <웃음> 편집하자 야, 야, 룰이 어딨냐며, 방금 룰이 아니, 어딨냐며. 방금 <웃음> 어딨냐며 그래, 룰이 어딨냐며 <웃음> 아니, 서비스가 어딨어, 인마 <웃음> 아 편집해 자, 아니, 네가 방금 룰이 없다며 자, 간다, 갑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 아, 소리 겁나 <웃음> 경쾌하네 형! 오케이 가 <웃음> 야, 아무리 룰이 없어도 그건 아니지 와, 씨 힘든데, 이거? 자, 제형한테 죽이랬어 오케이 <웃음> 어, 쟤가 담았어 자, 이거 뭐야? 뭘 아니, 아웃이야, 아 머리 이건 뭐야? <웃음> 들어와, 난허명한테말했나 <웃음> 야, 이거 안 되는데? <웃음> 잘해. 아, 저 하네. 김석진 너무 들려. 김석진. 안뭐 돼요. 위어 블래프를. 어. 제요. 장고 들어가시. 네. 김석진. 아니 졸개만 보는 어떻게 알아요? 고민보다고. 아, 왜안 어? 보이잖아. 이거, 나. 나. 이거 이거 이거. 아, 나안 보인다고. 나간 김석진. 달려로 막아? 아. 어떻게 되더라고. 정국이가 르친킨거 같은데. 최샤. <정국. 웃음> 아, 제요. 보이 빌어. 아, 아니 까까 그러니까 했어 했어. 아. 김석신. 밤파이틀곡에 이거 뭐키는 애들? 그래. <웃음> <제어>! 아, 나왔지. <소주. 웃음> 아, 저 뭐야? 저거 뭐달뜬 거냐? 어떻게 그러 제요. 소주. 아, 진저 밀어 버제 상남자. <웃음> <웃음> 아, 뭘까? 뭘까? 지금 <웃음> 뭐야, 저게? 한 명은 몸이 분리되어있다 이렇게? 아니 형, 뭘, 도대체 뭘 그린 거야? 아, 진짜 그는 못 그린다 뭔데? 김병희와 이라 괜찮아요, 몇명아 나, 나 보이지 않아? 귀! 아, 김태형 아, 아니 김석 씨, 21세기 소녀 자! 저 사람 몇명 제오, 앤서! 아, 진짜... 맞아 이거! 이거 맞아저 뭐야? 감자야? 감자 아니에요? 감자. <웃음> 감자네, 감자. 아, 아, 김태요 아, 김석진. 이사. 아, 지겨워. 이사. 이사면 집부터 그렇게 치. 뭐? 장거스. <잠꼈어요? 웃음> 뭐? <김석지> 제이홉 <웃음> 아이돌. <웃음> 아! <웃음> 야, 아, 가볼까요? 마지막 팀. 자, 오케이. 나 저쪽 이겼으니까 저쪽 서브. 아, 그래. 타격은 괜찮지? 어, 괜찮대? 좋은데? 어, <웃음> <웃음> 야, 치긴 <팀이야. 웃음> 치네. <팀해>. 리액션. <웃음> 이거 피고 아니야. 야, 피고. 야, 홍아, 야, 팀 수연은 다르네. 피고 리액션, <웃음> 리액션이 다르다. 진짜, 진짜 총 맞은 줄 알았어. <웃음>